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예,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다른 가슴보다 배가 더 엽니다요. 사과가.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달린 거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뭐, 사과나무 한 20년, 30년 된 사람이 이렇게 달아놓으면 내년에 사과가 한나도안 낸대요. 해가들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럼 난,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있는데 해년마다 우리는 해가리가 없었어. 이렇게 많이 달렸어도. 아, 소리가 아주 네. 명쾌하네. 네, 명쾌합니다. 형. 다른 사람 것 같은 거는 해보면 그냥 물러버려요. 우리 거는 이제 가져간 사람들 한달 놔둬도 물르지가 않아요. 전북 장수의 한 사과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농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수 사과의 이름이 시작된 바로 그곳입니다 장수 사과가 소비자한테 들 사랑받고 당도와 맛이 좋아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이 장수 사과가 유명해졌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째 장수 와서 18년째 하고 그 형님은 86년도에 그 제자분 다섯 분하고 장수에 최초로 와서 장수사과원을 조성해가 지금까지 연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장수사과의 시작이 형님이죠? 네 그렇죠 형님이 어, 시작한 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아 그럼 굉장히 여기 역사 전통이 있는 곳이네요 예, 그렇죠 저, 저 역사가 깊지요 장수는 그 밤낮 일교차가 심해서 그 원래 이 홍로 품종이 이 경북 지방에는 안 됐거든. 안 되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품종인데 에 원래 실패작이었는데 장수에 와서 이 홍로가 인기가 있어 가지금까지 홍로 품종이 그래도 홍로를 하면은 장수 예 그렇게 지금 연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사과를 키우시면서 네. 뭐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는 농재재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예. 그, 지금, 그, 우리, 그, 저, 슈바스 코리아에서 프리온 가는 그 약품이 지금 그 농약하고 혼용해서 해주면은 후지사과 저장성에도 굉장히 도움되고 탄저에, 특히나 탄저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아, 프리온이 탄저에 도움이 됩니까 예, 예, 탄저. 탄저하고 저장성 또 지속적으로 저 좋아지면서 그, 저, 탄저가 그 무름병이 안 나오고 저장고에 들어가도. 프리온 언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네, 프리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번 정도 주거든요. 다섯 번 정도 사용하고 있고 농약하고 혼용도 하고. 네, 저희 프리온을 수확 직전에 살포하시면은 탄저균이 없는 상태로 저장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장 기간 동안에 탄저병이 발생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품종이 이게 홍로입니다요. 예, 예.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예, 제가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다른 가슴보다 배가 더 엽니다요. 사과가.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달린 거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뭐, 사과나무 한 20년, 30년 된 사람이 이렇게 달아놓으면 내년에 사과가 하나도 안 낸대요. 해갈들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럼 난,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해년마다 우리는 가갈이 없었어. 요 이렇게 많이 달렸어도. 이게 색깔약을 줘버리고, 은박지를 깔아놓으면은요. 이게 홍로는 찌지 나와요. 그럼 손으로 만져보면 미끈미끈 하거든요. 그럼 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과는 한달 놔둬도 아카데언을 많이 줘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요. 그 단단해요. 이렇게 때려보면 아, 소리가 아주 명쾌하네. 네, 예, 명쾌합니다. 다른 사람 것 같은 거는 해보면은 그냥 물러버려요. 우리 거는 이제 가져간 사람들 한달 놔둬도 물르지가 않아요. 만평 농사 질 때는 이휴바스코리아에서 갖다 쓴 것만 그저 3천만원이 될 때가 있었어요 3천만원이요 ,000, 약값 빼고도요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가 단단하고 니까 그러니까 해갖고 하니까 우리가 또 직판을 많이 하고 도로가에서 팔고 그러니까요 이 사과 딸때 되면은 계속 연락이 와요 사러 온다고 그러면에 다른 사람 거는 보통 뭐 2만원 받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5만원 받습니다요 이게 비료를 많이 주고 그러면 이렇게 길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입이 동그랍니다 가자. 아, 길쭉하지 않고. 예, 예. 동그랗다. 예, 예. 어. 입이 또 두껍고. 어, 두껍네요, 진짜. 네, 피디님도 만져보시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냉해로 네,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요. 왜냐면, 이제, 봄에 조금 날씨가 풀렸다가, 그러면 이제, 이제, 산하나무가 물을 올린다고요. 근데 갑자기 추우면 이게 나무가 밑이 착착 갈라져요. 그냥 칼로 자른 데 이렇게 쫙 일자로 갈라집니다. 그래갖고 죽고 그러죠. 그렇게 안 하려면 이제 아카디언을 미리미리 넣어야 된다? 네, 아카디언을 미리미리 주고, 네. 피해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많이. 아카디언을 적당 간격으로 자주 치면은요, 이게 해가리도 않고, 그리고 내년에 꽃눈이 굉장히 좋아, 좋아집니다요. 어. 내년에 과일 열 자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래야지만 꽃이 가장 한 90% 정도 같이 피니까요. 사과, 농사 재배하시는데, 네. 가장 어려운 게뭐 어떤 거죠? 이제 아무래도 냉해 피했죠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꽃 꽃눈 나오기 전에 전혀 안 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세번 정도 줍니다요. 꽃눈 나올 때세 번. 아, 꽃눈 나오기 전에요. 아, 꽃눈 나오기 전에 세 번을 어, 아카데온을 세 번을 칩니다요. 네. 그러고 이제 한 번은 간주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꽃눈이 좋아지고요. 그러고 꽃이 활짝 피요 그러니까 이게 꽃이 가장 한 85%에서 90%가 한꺼번에 핀다 가면 돼요 저희 사과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동해와 냉해 피해인데요 보통 이 피해는 사과나무의 수세가 많이 약할 때 발생합니다 그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아카디안29를 처리를 해주시면 은 냉해와 동해 피해를 잘 예방해 줄수 있습니다 수확 직후에 잎에 아직 양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카디안29를 감사비료로 500백을 처리를 해주시면 은 잎에 아직 남아있는 양분을 수채로 이동시켜주어서 월동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봄철에 새순이 나오는 시기에 아카디안 29를 1100으로 희석해서 옆면 살포를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처리를 해주시면 은 봄철에 급변한 기온 변화로 인해 생기는 냉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 방제력에 맞추셔서 농약을 살포하실 때마다 아카디안을 같이 혼용해서 꾸준하게 살포를 해주시면 은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잎을 굉장히 진하고 두껍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내병성을 증대시켜 줍니다. 때문에 고온기 과습할 때 많이 발생하는 갈변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을 해주고요. 갈변병 같은 것도 예방이 됩니다요. 예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과 잎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네. 두꺼우면은 병에도 항시 강하고 그런데 그 지금 사과는 어떻게 판매하고 계세요? 사과는 거자한 95%는 인터넷으로 팔고 아. 또 우리가 또 직판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요. 인터넷 팔 때는 뭐 어떻게 검색해야 됩니까? 그냥 이거 장수 천일농원이라고요. 천일 사과 농장이라고 치면은 가격이 나와요. 우리께 지금 최고 비싼 게1 2만 원, 12만 원서부터 최고 싼게 4만 원 막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단단해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사과가 이렇게. 아안 쪼개는 거예요? 네, 안 쪼개진다고 하는데. 네, 한번 쪼개어 주보세요 이게 제가 좀 힘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요. <웃음> 저도 농사지면서도 힘은 좋아요. 진짜 안 쪼개져요. <웃음> 오, 안 쪼개져. 진짜 안 쪼개집니다요. 그러니까 사과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한 놈이네, 단단한 놈. <웃음> 네, 네. 네.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네. 이야, 이 명쾌한 목탁 소리. 이야. 진짜 단단합니다. 사과를 사실 때요런 소리가 나는 사과를 사셔야 진짜 맛있어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오래 보관하고 맛있다는 거. 예. 예. 야, 저 처음 알았어요. 사과를 때려보는 때려보면 음, 안 되는 거. 예, 예. 근데 뭐 먹어봐야지. 예, 그럼 드셔보세요 먹어봐요. 그 휴바스에서 나온 이제 그것이 휴마카리난 그시기 이제, 아카데미를 쓰면은, 밀도 안 됩니다, 요. 밀도 없네? 예. 네, 사람들이, 이제, 그, 밀이 들으면꿀 들었다고 좋아하는데, 그런 사과는 오래 보관이 안 돼요. 맞아요. 맛이 없어. 예, 네, 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과는, 잡사고시지만, 그,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한 건 단단한 건데, 일단 사과를 먹었을 때, 푸석하면 이미. 네. 두번 입이 안 가요. 그런데, 그러지 안습니다 근데, 단단하니까, 맛있어? 예예 예, 맛있습니다 오, 소리가 예. 달라 그 달고 네 예. 향이 좋습니다 음 향기도 좋고 네이버 녹색창에 천일농원을 치시면 요 사과를 사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예 예. 안 그래도 빨리 없어요. 사셔야지 이거 금방 없어지겠네예 우리가 농사진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빨리 사는 사람이 장식이 <웃음> Yeah. Here we go!